내가 금요일날 5월 26일날 스쿨 2기를 금요일반을 개설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요일 월요일날 주중에 하나 주말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날 쯤에 한번더 이렇게 해줘야지 일요일도 안되고 월요일도 안되는 사람은 금요일도 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그 총장님께서 또 오래 하신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신신당부 하셔갖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 오셔갖고 1기 때 참여 못하고 2기 때도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못 오신 분은 금요일날 오셔도 거의 제가 그거를 그 맞춰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 요즘 <웃음> 제가 스쿨하고 그 시스템 실무 시스템 이론 그거를 지금 수원센터에서 계속 그냥 연일 그 호황 속에서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조금 좀 뜸하게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걸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겸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급도전에 그뭐 그냥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냥 너무 그냥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고 또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참 많은 분들이 또 한쪽으로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거겠죠 어쨌거나 요번에그 로얄클럽 조찬회의에서 이제 완전히 그 어느 그 우리 저최승원 대표이사께서 회장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언하면서, 어, 완전히 이제는 한 분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배팅의 예술, 배팅의 예술이란 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팅의 예술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판국에 또한 분을 지적하면서,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판국에도 지금 그 7천만, 소실적 7천만, 우리가 지금 상한선이 5천만, ,000만, 5천만에서 그냥 묶여있지 않습니까? 5천, ,000, 5천만을 달성해야지, 이렇게. 그 이상으로는 또쳐주지도 않는 그런 거. 상한선 때문에. 근데 무려 상한선, 아, 그 7천만 피비를 갖다가 소실적 기준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한 거를 또 3개월씩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제는, 이제는 일고도 없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가는 직급 도전 옛날에 그 배팅이 예술이다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갔던 거는 이제는 실질적으로도 어떤 의미든 자산에 이제 불용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인제는 제대로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완전히 그뭐열 시간을 넘어서 했답니다 조차 모임 보통 두 시간 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는 여러분들 혹, 혹여라도 이렇게 눈을 피해서, 아이, 그래도 우리는 뭐 직급이 낮으니까 여기서 뭐, 뭐 팀장, 뭐 판매사 가는데 뭐 직급 팀장 정도 가는데 뭐 그럴까? 그런 생각,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네트워 나의 네트워크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규정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제는 뭐그 백억 들여서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네트워크하고 전혀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뭐더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 완전히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제 와서 제가 또 그걸 또 코로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또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들리거라 하면 그냥 그그 그 정도 도가 지나치거나 또 이런 거 있으면 은 저한테 제어를 하거나 그러시면 은 제가 그 정도 얘기하는 거정도가 앞으로는 뭐 직급도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굳이 제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안 하고 이제 보다 건설적인 거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다, 다 잡아내고 이제는 이제는 뭐 야, 추가적인 제재조치 그거에 의해서도 이제 다,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 이제는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달라질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스템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뭐 알았다면 이렇게들 다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제가 4년 전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어, 해, 왔는데뭐 중간에 3년 몇 개월 동안 이 거의 코로나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줌으로도 꾸준하게 했는데 그래서 중원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했는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8일부터 스쿨 일기를 열어갖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기는 일기 때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기는 홍보 기간도 좀 짧았고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12주차를 했던 거를 갖다가 8주차 하고 4주차를 나눠서 두달 단위로 이제 이렇게 막 이 길을 갔다가 하는 걸로, 그냥 급하게 공지하고 뭐, 또그 와중에 또 제가 코로나가 지금, 지금도, 지금도 코로나 중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완치 판정을 나서 이제는 자가격리 다 해제되고 했는데, 아, 요즘 코로나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나 또 뭐는 폐렴까지도 지금 진전이 되고 막 이럴 정도로 요즘 보통 한 달씩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건강해서 그런 거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아, 그거 아니더라고요. 뭐, 그, 그 다들 그렇다는데, 뭐, 저, 저라고 무슨 용건한 죄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그, 5, 5월 14일날, 스쿨 2기, 5월 15일날, 월요일날, 스쿨 2기, 똑같은 걸 하는데, 에, 일요일날 오시는 분이 있고, 월요일날 오시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아, 지금 뭐일기 때와는 아주 처, 아, 그냥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아, 그래서 한일기때부터한반 정도 오지 않았을까, 그르, 그렇게, 홍보기한도 짧았고, 뭐, 세상 안에 그랬는데, 오히려 일기때부터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아, 일기 때는 제일 높은 분이 본부장이 딱한분 계셨어요. 올해 어, 한800 정도 받는 그 본부장님이 아, 일기 중반 때서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요번 2기 때는 본부장님만 열분이 됩니다 각기 다른 본부장님이 아까 그 800받는다는 그 본부장님 포함 그 본부장님은 1기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2기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리고 또 꽤나 오래 하신 분이고 본부장으로 한 800만원 이상 받는 분인데도 매달 그렇게 받는 분인데도 그래서 4년 전서부터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냥 제가 가는 제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쫓아 오셔 갖그렇게 열심히 또그거를해 가지고 하는데 벌써 그쪽은 벌써 인제는 벌써 4년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요번에 스쿨 일기 때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개북한 바가 있어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서클미팅을 갖다가 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 왔는데 꽤나 잘 돌아간다 그래요 막다 재밌어 하고 어우 막 그냥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나도 가면 새롭다고 이렇게 여, 연락이 왔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그것도 이렇게 화면 한번 비춰 드릴게요 그럼 뭐 정상당량하게 확실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못 보여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할 겁니다 이게 이 방송이 나가면은 이미 진행이 됐을 텐데 어쨌거나 어, 5월 14일날 일요일날 어, 스쿨 2기 5월 15일날 스쿨 2기 똑같은 진도로 해서 하는데 이 스쿨 2기 제가 진행하는 저하고 그. 아, 천수TV의 천세하 사장님이 진행을 합니다. 실제 진행은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거는 어, 여러분들은 이게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뭐 그냥 아, 이론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없이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아 개득을 하고 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입체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름진 그리고 그거기다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복제가 안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까지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시스템 아는 겁니다 아 이번에 완전히 다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과정이 보통 8주가 걸립니다 4시간씩 이렇게 해서 해오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그렇게 하고 또그 어떻게 그, 예를 들어서 그, 그것까지는 개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은 아무래도 8주가 끝나고 그래도 이렇게 저희 줌 미팅, 매주 화요일날 하는 줌 미팅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안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거, 그, 그것까지도 느끼게 되겠죠. 줌 미팅은 매주 화요일날 하니까 그거는 또 어, 천스티비 천재사장님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다할 테니까. 그 다음에 5월 17일날. 수요일날 저희 수요일은 저희 수원센터 메인데이입니다 스쿨 1기에서 9주차 10주차 1 1 12주차 했던 행동과학스쿨을 첫주 강의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5월 17일은 격주기 때문에 5월 17일날 수요일날은 김영화 팀장 그 유명한 그 김영화 팀장이 나와서 그분은 시스템의 이론 이런 실제 이런게 아니고 시스템의 실무 3년 반 헤매다가 아이 시스템을 해가지고 퍼즐이 맞았다 그러고 나서 어 코로나 3년 몇 개월 포함해서 약한 4년 가까이 3년 년한 3년 7, 8개월을 갔다가 이 시스템을 실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 성공을 하신 분인데 어쩌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법이 틀리고 말하는 그 기교가 틀릴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냥.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아우 시스템 그러니까 뭐또 스피치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그냥 뭐 시스템 이론도 뭐 알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고인데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반복의 연속입니다. 시, 어, 결코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느껴지는 것 뿐인데 이런 현상이 저는 옛날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몇번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8주차를 겪어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 이, 이거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에 이게 다야 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그거에 무한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들어와도 바로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 미팅 들어가는 거는 스피치 1분 스피치 하고 액션파이브인데 그것도 전혀 할 용기도 없고 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말할지도 모르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스쿨 들어와서 세상한 그런 것들은 뛰고 들어가야지 어, 그거는 해야지 어, 줌 미팅 아주 그냥 그건 완결판이기 때문에 줌 미팅을 타고 타고 이렇게 같이 춤추고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맨날 거기서 도또 구경만 하고 또 듣기만 하고 나온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배우는 게 이제 이 스쿨이니까 스쿨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5월 17일 에 하는 그 김영하 팀장의 시스템 실무강의 굉장히 기억 같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아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한 분은 저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 네, 같은 거지만 실제로 뛰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또 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요것도 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좁혀 가다 보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실제 그러니까 제가 스쿨에서는 그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호 팀장 실제 뛰었던 사람이니까는 시스템 실무을 갖다가 아주 되게 재밌게, 그렇게 합니다. 5월 19일인가요? 그때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어서 건너뛰고, 석세스 아카데미는 있으면 거기 다 올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5월 26일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본부장님들도 본부장급이 한 9명 정도고요. 총장급이 2명이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은 전화 오신 분이 금요일날 좀 열어달라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러니까 는 금요일날 그래서 아무래도 일요일 월요일날 주중에 하나 주말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날 쯤에 한번더 이렇게 해줘야지 일요일도 안 되고 월요일도 안 되는 사람은 금요일에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그 총장님께서 또, 또 오래 하신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신신당부 하셔갖고 제가 금요일 날, 5월 26일 날 스쿨 2기를 금요일 반을 개설을 합니다, 신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1기 때 참여 못하고 2기 때도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못 오신 분은 금요일 날 오셔도 거의 제가 그 그거를 맞춰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성인 교육이기 때문에 무슨 뭐그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지수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수요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미분적분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이거 간단하네. 이제 보이네. 확실히 보이네. 그 때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거의 뭐한 6주차, 7주차 정도 되니까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아,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씩 한 6, 7번이니까는 한 3, 40시간? 뭐그 정도 조금 그 정도 3~40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워크샵을 하면서 직접 참여를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개들이 빠르더라고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아메이하고 우리 저 애터미 우리는 저기 뭐 유스킹이나 무슨 다른 데하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생필품을 하는 완투는 전 세계 완투도 저희, 저희하고 아메이고 아미는 뭐 전통적으로 거기가 원조니까 근데 그 시스템 그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데 그대로 얘기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메이였을 때 시스템에 관련된서는뭐 제가 최고, 으, 최고로 최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아주 밥 먹고 그냥 밥먹듯이 시스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그러고 나서 아메이 6년 했던 것보다도 여기서 지금 13년째입니다 만으로 그러니까는 에토미 문화가 어, 저는 더 깊죠 그 그러니까 직급도전 때문에 뭐 그냥 뭐저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직급도전 그런 그런 줄유리사탕 문화 쪽에서는 우리가 기여할 바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발 하나 이렇게 얹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도 한심하고 어, 우리는 그냥 자다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인제는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인제부터는 저희가 아주 그냥 기계를 피고 그냥 확 확실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이제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네트워크로 제대로 가는지 이제 곧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여기 스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는하 왜냐면 그분들은 다 본부장 뭐 총장님도 계시고 본부장 또뭐 저기 국장 뭐 거의 다 국장 뭐 팀장 국장 거의 다다 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니까 자, 그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급도전 주지사당 싫어요. 나 그렇다고 양심에도 말하고 상식에도 하고 나서 그런 거안 합니다. 옛날에 했는데 뭣도 모르고 했던 거고,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유튜브 보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분들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이 어떻게 이제 연말쯤 돼서, 아니, 연말까지도 갈거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국장,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국장이 서른 한명인가두명인가 나오고 땡 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가는, 그, 그거 유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렇게 쓸데없이 나올 리도 없거니와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주는 거니까 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처럼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썩세스 아카데미에서 스피치 들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역시 시스템이 있구나 아 이거 하니까 진짜 굉장히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제대로 가는구나 복제가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는 직접 목도하는 그런 단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절대 늦은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어, 그 스쿨 2기 어, 금요일날 신설되는데도 어 참여하시고 어 매주 수요일날 하는 어 제가 진행하는 그 행동과학스쿨 아무리 뭐 시, 시스템을 알고 이런 실제 뭐 실무를 다 한다 든지더라도 행동안하면 꽝 아닙니까 근데 행동도 그렇게 그냥 그냥 그냥 무지막대하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막그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주도 면밀하게 제대로 마케팅에 입각해 갖고 그것도 아주 세계적인 석각들이 쓴책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들으면 다할수 있는 내용인데 왜 내가 지금에서 이거를 알게 됐지 할 정도 그런 거를 갖다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 김영하 팀장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따끈따끈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실무을 얘기하고 또그리고 여러분들 Q&A 받아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하는 얘기들어갔다가할 거니까 수원센터에서 하는 그 스쿨하고 그 시스템 실무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아그 저기 스쿨 2기 금요일, 금요스쿨 금요스쿨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뭐다그 기수라고 해서 뭐 팔주 다, 다 채울 거 없어요. 빨리 깨, 깨쳐서, 아, 이렇게, 어, 아, 이제는 이제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뭐더 그거 할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